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선한 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우선 동물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풍부한 신선한 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사료는 생식과 여러가지 재료를 익혀서 만든 화식 그리고 건사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 견주들은 생식을 권유하나 가격이나 위생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영양학적으로 균형있게 재료를 다 맞춰 요리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대다수의 견주들이 건사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료는 한번 개봉하면 공기와 접촉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소진하는 것이 좋고 큰 사료 한 방에 구입하는 것보다 소량을 여러 개 구입하는 것이 신선도 면에서는 좋습니다 다만 여러 마리를 키우기 때문에 대포장을 선택하면 폐 사료 전용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마철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두번째 간식은 천연재료를 주시는 것이 그나마 좋습니다. 다이소르가도 팩전유 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먹이는 것보다는 직접 간식을 만들어 먹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품건조기에 당근이라든지 육포, 멸치 등을 넣어 말리면 되고 여건이 안될 경우에는 직접 수제 간식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간식도 간식이지만 사람이 먹는 음식을 절대 주시면 안됩니다. 애완동물이 사람이 먹는 음식에 애절하게 바라봐도 강한 마음으로 뿌리쳐야 합니다 애완동물이 뚱뚱해질 수도 있고 일부 음식의 경우에는 애완동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운동을 해야 하듯이 동물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바로 정기적인 산책을 해야 하는데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것은 산책입니다 하루에 한 번의 산책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30에서 1시간씩 하는 것이 반려동물과 주인 모두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방접종을 필수입니다 종합백신으로나 1년에 한번 심장사상충 백신은 매달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의한 심장사상충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